여러분 요즘 힘든 일이 많으시죠? 이렇게 지친 여러분들에게 이번 제가 준비한 영상은 챌린지 곡이지만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서 노래 불러보았습니다. 못 부르더라도 이쁘게 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깨난고 단한 하루 죠？교 정은 조금씩 커 져만 가고, 기 분이 참 이상해. 뭐가 잘못된 걸까？그렇게 하루의 끝에 아쉬움. 기대되고 싶고 잘해낼것과고 마음을 잡아보고 싶지는 않아도 그래도 괜찮아 빛나는 너이니까 누구나 하는 실수에 음이 아프고 잘해낼 수 있을까 걱정도 해 관계 많은가봐요 모든게 어색해요 걱정만큼 마음이 조심스러웠어 깜들래 눈치를 보죠 고민할 때때도 생기겠죠 아마 일적이며 밤을 새도 결국 혼자 기대고 싶고, 잘해낼 거라고 마음을 잡아보고 쉽지는 않아도, 그래도 괜찮아. 빛나는 너이니까, 누구나 하는 실수에 마음이 아프고, 잘해낼 수 있을까, 걱정도 해보고,